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 큰일 났습니다 큰일 지 큰일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타장님입니다 와우 이 멘트를 얼마만에 보는지 여러분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에 아, 하여튼 뭐 진짜 보고싶었어요 예, 네, 저도 저도 이거 빨리 아, 찍고싶었는데 되게 아, 어색하네 좀 아, 네, 그동안 저 머리도 좀 자르고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고 네, 그죠. 아, 어쨌든 뭐가 큰일이 났느냐 여러분 2021년 절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와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연초에 앉아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 뱀들을 물리치느라 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우 7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 목표대로 잘 킵고잉 하고있나 한번 같이 또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 영상에서 저의 목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이걸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어, 잘 리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가 뭐였냐 유튜브 구독자 30만명 달성 음, <웃음> 네아좀 민망하네요 이거 아, 솔직히 저는 어, 사실 뭐 새해가 항상 이 포부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 달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일단 영상을 안 만드는데 뭘 30만 그죠 완전히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냐? 한번 봅시다. 지금이 이제 어 65,146명, 6 5 0 0 0 여기서 좀 멈춰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또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올해 10만 가겠습니다. 올해 실버 버튼 받, 받읍시다. 우리. 네. 올해 한국타잔 실버 버튼 받습니다. 목표 조정합니다. 조정.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 연간 주식 수익률 100% 달성. 음... <웃음> 아 지금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제 계좌가 저는 이제 해외 주식 국내주식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된 걸볼 수가 있어요 자산현황 7.92% 네. 뭐 아직 100%가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마이너스 아닌게 어딥니까 사실 올해도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분산보단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곧 다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할거고요 이것도 뭐 재테크 요즘 뭐 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과정도 한번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다시 이제 100%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야스 yes, on! 자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가 뭐냐면 맨젤스 한 페이지 장식할 원래 제 목표는 멋진 몸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인스타에 사진을 항상 올리다 보면 그거를 소개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담당자분들 눈에 좀 띄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기회가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뭐냐면 이맨젤스 잡지 자체에서 주최하는 바프 챌린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완전 제 거잖아요. 저 챌린지 바프 프로젝트 다내 건데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할때 이제 비포 비포 몸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찍어서 보냈는데 아쉽게도 거기는 발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봤을. 아얘 별로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랑 별개로 바디프로필 찍은 사람 맞는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몸이 옛날 옛 보다 더해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큰일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동도 하고 있고 얼마전에 또 제가 3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전 3대 몇인지도 공개 좀 하고 유지어터 유지어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운동을 어 박스. 후박식에 네, 하려고 준비 준비 중이면 안되는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당장 해야겠네요 네. 당장 어, 촬영 끝나고 바로 운동부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맨젤스 잡지에 올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유퀴즈 언더블럭 출연하기 이것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댓글이 달렸다고 이제 유튜브 댓글 달렸다고 알림이 띵동 오는 거예요 뭔지 봤는데 유퀴즈 언더블럭 담당자래요 어? 드디어 나 드디어 이제 공중파 유느님 영접했는데, <웃음> 이제. 그건 아니고 저의 영상을 어떤 참고자료로 <웃음> 쓰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아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라도 제가 이제 테레비 텔레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것도 이제 캔슬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쨌든 뭔가 그 담당자분께서 어, 한국타선을 한번 봤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댓글 달았죠 한국타선 출연도 거려해주세요 했거든요 <웃음> 아게 빨리 영상을 올리고 또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야 어, 그분들이 한국타산을 데고 오든 말든 할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불태워보겠습니다 유 퀴즈 나가려면 그냥 제가 유튜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목표가 독서 50권 하기. 하... 지금 몇권 읽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항상 그 독서 노트를 기록을 하거든요. 자, 2021년 1, 2, 3, 4, 5, 6, 7, 8, 9, 9, 9. 아홉 권 읽었네요 하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게 목표였는데 책을 또 이렇게 안 읽었다는 게탈로가 나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더 많이 읽고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홉 권 이제 마흔 한권 남았죠 마흔 한권 지금 몇달 여섯 달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권씩은 읽어 제껴야 되겠네요 네. 사실 예전에는 책 소개도 여러분들께 가끔씩 해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반성합니다 열심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또일일일독 챌린지를 한 사람으로서 네. 또 몰입해서 또 책을 읽으려면 또읽 안해서 문제. 왜안 하니 그러니까. 음 어쨌든 이 2021년의 중간 지점에서 한번 한 해를 돌아봤는데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올한 해가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 그런 한 해예요. 지금 반밖에 안 왔지만 벌써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뭐 한, 모든 게다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한달 넘게 이 영상을 쉬면서 유튜브를 쉬면서 드는 생각이 어, 역시 정답은 돈 o 크 t t h i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낫다 네? 왜 내가 항상 그 말을 하면서 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한 번씩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주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딱 A부터 Z까지 하겠어요 중간에 이렇게 좀 자빠질 때도 있는 거고 좀 쉬어갈 때도 있는 거죠 대신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멈추지는 말자는 거제 어, 상반기를 어떻게 보면 리뷰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리뷰를 아. 해앞 아, 보시고 같이 파이팅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 패밀리 첼리니 탈전 you know i s korean Tarzan i s y e a h amazing <웃음> 아 오늘 오랜만에 찍으니까 이게 텐션이 감당이 안 되네 텐션이 아 하하 이 유튜브에서 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어서 기분이 좋은 거니까 너무 믿게 봐주지 마시고요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거는 또 구독 취소를 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 더운데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Say good bye 아우 재밌네 아 오랜만이니까 너무 좋다